이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. 자 숙제 하나 할게요 네. 크립토닷컴 카드 스테이킹 조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카드 카드 발급 받느라고 이거 CRO 토큰 스테이킹 했다가 3분의 1 터막 났죠? 네, 3분의 1 터막 났는데 그때 스테이킹 조건이 만개였습니다 만개 네. 요거 네. 이거 만개였는데 그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5000개로 바뀌었네요 만개였어 가지고 그때 200원 이었으니까 어 200만원 네, 200만 200만원 200만원 이었는데 기준이 좀 줄었습니다 네, 기준이 줄었다 그래서 CRO 스테이킹 그 카드 발급 기준이 바뀌었다 요 공지 전해 드릴게요 네, 급숙제 음. 아 이거 근데 국내에서 좀 언제 풀리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카드 발급 받아서 쓰는 거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 메탈 카드거든요 메탈 카드인데 어 갑자기 나 이제 카드 발급 받으려고 스테이킹을 했어요 만개 그때 당시 200만 원이었죠 200만 원이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갑자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60원까지 갔죠 3분의 1 투망 났어요 근데 아 카드 발급이라도 받으면 억울하진 않는데 갑자기 한국은 카드 발급이 재개가 안 된대 어이씨. 네, 그래서 지금 계속 그냥 시아로 토큰 스테이킹만 얼떨결에 하고 있고 예, 원금의 3분의 1 투망 나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. 어쨌든 그 카드 발급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어, 새로운 파트너를 못 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. 기다리고 있어. 시아로 토큰 그래서 카드 발급 을 위한 시아로 토큰의 기준이 바뀌었다. 이거 네, 공지 하나 드리고요.